맛있지? 여보 그거 먹어라 고구마 피자 아 근데 요즘 고구마 피자가 트렌드한 음식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거긴 진짜 맛있어 여보 아 내가 고구마 피자를 맛있다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 근데 거기서 먹고 진짜 너무 놀랬어 너무 맛있어 그 정도야? 두 조각 먹었어 여운니가 혼자 진짜 맛있어 고구마가 이렇게 으깨진 것 같은 고구마가 위에 막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고구마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딱 되면서 맛있게? 어 봐라 아이고잘 먹네 맛있겠다 어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 여기 포장이야 네. 여기서 꼭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아 누가 그래? 제 아내가 얘가 이 <웃음> 뛰어난 거아 <같아>. 아, 그래 <웃음> 아 이거구나 오 대박 오늘은 고구마 피자 냠냠냠 내돈 주고 사 먹는 건 처음이야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돼 먹는 건 항상 구독해주세요! 좋아요는 좋아요홍 퐁!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랑 오븐 스파게티 그리고 불닭 밑에 스파게티에 치즈를 끼얹어서!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! 맛있겠다! 짠! 피자 스쿨 고구마 피자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 아이고, 아! 이렇게 고구마. 아이고, 뭐야? <웃음> 아! <웃음> <웃음> 먹겠습니다. 음, 맛있다. 아 이게 그 고구마 무스를 그냥 이렇게 발라놓은 거랑. 기분이 완전 달라요 맛도 좀... 다르고 음, 맛있다 Yeah.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맛이 막 강하게 나는 그런 스파게티 좋아하거든요. 맛있어, 그래서. 치즈! 치즈가 되게 고소해서 좋네. 이렇게 먹고. 어, 또 완전 다른 맛인데, 맛있네. 비주얼 눌러봐. 얘를 처음에 먹었을 때, 하여튼 아, 뭐 이런 걸 냈대. 막 이렇게 했는데, 지난번에 닭갈비 먹방에서 치즈랑 같이 먹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맛있는 거예요. 또 먹었어 오늘. 둘이 매력이 완전 달라서 어울린다.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이 먹는다 이러면 이제 요 오븐 스파게티는 <웃음> 여은이 주고 저는 이렇게 불닭 스파게티해서 먹고 이러면은 아주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매콤한 불닭이랑 이 미트볼 불닭이랑 같이 먹기에는 미트볼 불닭 맛이 좀 약한가 봐요. 그 고구마 맛에 묻히네. 같이 근데 어떤 구독자 분께서 그때 피자스쿨 고구마 피자랑. 불닭볶음면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불닭 스파게티로 한번 대체를 해봤거든요 불닭볶음면이랑 먹는게 좀더잘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, 맛있다! 아 근데 여러분들은 처 피자 드실 때 꼬다리 다 드세요?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처음 하나 먹을 때는 꼬다리를 먹고 그 사람들 <웃음> 꼬다리 빼고 먹어. 그러면 이제 꼬다리만 막 남잖아요. 그럼 피자를 다 먹고 나서 이제 뭔가 입 심심할 때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꼬다리 이렇게 냠냠 먹으면 또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근데 여러 사람이랑 먹으면 그렇게 못하지. 어차피 내가 그 꼬다리를 막 여러 개 남겨서 먹을 만큼의 양이 안 되니까 그럴 땐 그냥 먹는데 막 혼자 시켜먹고 막 이랬을 때는 그렇게 먹었어요. 아니, 좀 전에 먹었는데 치즈가 겉에는 쉬었거든요? 근데 그속 안에 뜨거운 놈이 하나 있었던 겨. 그래가지고. 막 엄청 뜨겁진 않았는데 좀 당황스러울 만큼 뜨거워서 빨리 진화를 했습니다. 음. 아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찍어먹을 걸뭐 아무것도 안 샀네 막 그런 갈릭소스 이런 거 사서 찍어먹으면 맛있는데 아쉽구만 그러니까 왜 컵을 여기다 놨지 여기다 놓고 뭔가 얘만 바쁜 것 같아. 왼손만. 기분 따진가? 하... 잘 먹었습니다. 아 오늘 피자스쿨에 고구마 피자를 먹어봤는데 맨날 이렇게 무스로 뿌려진 고구마 피자만 먹다가 이렇게 알라리 고구마가 씹히는 피자를 먹어보니까 색다르고 맛있는데요. 바로 나왔을 때 먹으면 더 맛있을 것같아 지금 여기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구워진 고구마가 따끈따끈하면서 싹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음, 맛있지 오늘 영상도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~~~